날 미끄러져 그대로 사라지려면 거울 이에 물방울처럼 둥근 자국이 된다면 날 미끄러져 그들을 볼수 없다면 차가운 타일 나쁜 반도 없이 영영 웃으며 그곳에 못 박히는 걸 바라본다 꿈꾸고 웃나 차감 타일 위에서 서서히 쉬고 가면서 어느 날 미끄러져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다면 아무도 끄지 않는 주홍색 전구 아래서 밥통에 남은 밥을 슬프게 생각하면서 잔장 속에서 그토록 조용 입을 다은채그릇은 미쳐나겠지 나무젓가락 두루마리 유지 빨래건조대 쓰레기봉투 진공청소기 너나 할건 없이 영영 웃으며 그곳에 못 박히는 걸계약은 끝이 나고 아저씨 문을 열겠지 여기서 쓰러지면 지옥에 가는 걸까 눈알 미끄러져 그대로 눕게 된다면 바람하지 않던 일이 그렇게 일어난 o o h